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13번째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었죠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선생님을 찾아 뵙거나 연락 한번 드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저는 어제 저녁에 우연찮게 동네 목교 앞을 걸어가다가 중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 뵈었는데 오 20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저를 기억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뭐 물론 선생님께서 전철을 타러 급히 뛰어가고 계신 걸 제가 붙잡고 인사드렸던 거라 지하철을 잘 타고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뵙는 순간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반가워서요.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셨던 마재명 선생님 어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랜만에 기억에, 기억나는 에기억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보는 건또 어떨까요? 물론 스승의 날이 끝나고 16일이 된지몇분안 되기는 했지만 날짜가 중요한가요?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첫곡 듣고 올게요. 노래. 음,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이 계세요.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듣고 올게요. 네, 네 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0시 1분에 첫 곡,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듣고 왔는데요. 어, 이 노래는 타일랜드, 그러니까 태국의 청취자분이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를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온 OST라서 노래를 신청해 주신 건데요. 노래 신청한 본인에 대한 소개를 꼭 해달라고 했어요. I'm b a n g k o k cute girl. 자기 방콕의 큐트거리라고 꼭 자기소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좀 틀어 봤고요 노래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쿵캅코쿵캅 <웃음> 알고 있는 태국어가 몇개안 돼가지고 네 일단 정말 감사드려요 아 사실 제가 이 브이로그로 올리려다가 만 영상이 있긴 있어요 그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교 동기가 한국에 왔을 때 어, 영상을 찍었거든요 저희 이제 같이 모였을 때 근데 태국에서 알아두면 좋은 말 그리고 태국에서 쓰면 절대 안 되는 욕 이거를 한 7, 8분 정도짜리 영상으로 찍었는데 아 이게 술자리에서 찍은 거다 보니까 아 도대체 너무 사람도 많고 엉망진창이라서 편집을 못하겠더라고요 맞아 보나야 써니언니 그래 용선이 왔을때 찍었는데 와 진짜 이걸 편집조차 못하겠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파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직까지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 어그 저랑 친한 누나가 이제 코멘트를 해줬어요 어쨌든 라이브 방송을 들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반응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열심히 해주라고 말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는 글들이랑 뭐 그런 것들 많이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마리아 리레미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영상도 많이 올려주세요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목소리를 써먹을 때가 많이 없어서 라디오 DJ는 옛날부터 꿈이었는데 아무도 안 시켜줘서 일단 제가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어 HBREESE님 아유네또 뵙게 됐네요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원래 네 대답은 잘 해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짜놓은 그뭐 코너들 코너라고 하기엔 좀 미흡하지만 코너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진행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너무 줄여버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틈틈이 더 사연 사이사이에 연사 이제 말씀 나누는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가족여행도 해외로 가셨... 어... 가족여행 해외로... 갔었나요? 뭐저제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서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다녀오긴 했었죠 일단 대신에 여러분 방송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많이들 같이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라고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는 코너가 있잖아요. 사연들에 이제 여러분의 생각도 좀 채팅창에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들으면서 힘내고 그러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부탁드려요. 나가지 말고 채팅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굿나이프스소이님저 예전에 그 가족들이랑 괌 갔을 때 작년 2월일 거예요 그때 맥주 한잔 먹고 라이브 방송 되나 안 되나 켜봤는데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어우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코너인 시시콜콜한 이야기 우리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오늘은 사연이 두 개가 와 있습니다 두개두 두 개가 와 있고요 두 개가 와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먼저 첫 사연을 듣고 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둘다 고민 사연인데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고민 사연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다들 같이 잘 들어보시고 해결책을 좀 같이 생각해 봐주세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사연 먼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민철님 오랜만에 사연을 남기러 왔어요 오늘은 거절을 못하는 성격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했어요 속으로는 불만이 이렇게 많은데도 겉으로는 아무런 티도 못 내다 보니 아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싶은 마음으로 하기 싫거나 불편한 일을 도맡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떠넘긴 일을 하느라 정작 제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히 수행평가 철로 바빴던 중고등학교 시절은 떠올리기도 싫네요. 최근엔 이런 제 성격 때문에 골칫거리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기숙사에 사는데 몇주전 공동 주방에서 저녁을 해먹다가 같은 층에 사는 남자애랑 우연히 말이 섞였어요. 아 근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어느 정도냐면 얘기를 들어주다가 아침 에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혼자 다섯 시간 가까이 말을 한 거죠 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피곤했는데 중간에 끊기도 못해서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대충 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은 저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 뒤로 제, 기, 제가 기숙사로 돌아오기만을 어, 기다리는 마냥 귀가하면 곧바로 귀신같이 짠하고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세번 정도 또 해가 뜰 때까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됐어요. 언제부턴간 걔랑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방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며칠 전엔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면서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와 그럼 이제 마주칠 일 없겠다. 메세지는 마주보고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대충 떼엄 떼엄 답하다 보면 결국 관계도 흐지부지 되겠지? 싶어서 내적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어, 이마저도 착각이었어요. 메시지를 진짜 수도 없이 보내기도 하고 답을 몇 시간 동안 안 하면 너 지금 어디 어디 있어서 와이파이 잘 터질 텐데 왜 답을 안 해? 라고 추궁을 하기도 하고. 어제는 너랑 연락이 잘안 돼서 직접 못 만날 것 같아서 너방 우체통에 선물 넣어뒀으니까 확인해보라는 메시지도 왔어요 아... 사실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별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엮이면서 고생했던 적이 몇번 있던지라 이쯤 되니 좀 무서워지려고 해요 지금 제 주위엔 절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가 없다 보니 더더욱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죠?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면서 서서히 거리를 둘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철 님도 새벽 0시 1분 청취자분들도 도와주세요! 네, 아유, 첫 번째 사연 듣고 왔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이 있죠 그 남자분이 여자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집착 좀 시키기 그 집착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오 괜찮은데요 hb r e s -E 님 부계정 만들고 탈퇴 <웃음> 너무 나쁜가 아 근데 이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면 왠지 찾아올 것 같아서 좀 그게 걱정스럽긴 하네요 네 약간 그쵸 KKNGYG91님 말씀대로 착한 아이 증후군 거절 또 굿라이프에스와이님 거절 못하는 성격은 참 힘들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이렇게 좀 거절 못하는 성격을 갖고 계시면 좀 피곤한 일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또 굿라이프에스와이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경험한 거지만 거절 못하는 성격이신 분들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듯 해요.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거절 못한다는 걸요. 랄랄라 A.H.님 음, 확실히 거절하고 나서도 저런다면 스토하지만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으면 상대가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저거는 동감을 하고요. 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싫어한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디슬리님. 저도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젠가 거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단순히 혼자서만 멀리 하다가 뚝그 관계를 끊어내면 반대편 사람은 불편함을 말한 것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조금은 어렵더라도 한번 한번 말해보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저 부분도 참 괜찮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 가수 강백수님이 이 방에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어... 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 저도 지금은 잘안 그러지만 제가... 음... 전 사람 싫어하면 굉장히 티를 많이 냈어요. <웃음> 아, 근데... 10대 때는 특히 그랬고요. 20대 때 재수하고 대학 들어오면서 좀 덜해졌나 싶었는데 아니었고요. <웃음> 남들은 저를 보고 다 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아주 싫은 티를 막낼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별로 없을 뿐더러 예전보다는 제가 좀더 점잔해져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어, 하여튼. 거절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강백수 씨 너무 잘생겨서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은 잘생긴 게 아니고 귀여운 거거든요. 하. 자, 어, 윤딘딘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물론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근데 스스로가 그런 성격이란 걸 예전부터 알고 계셨으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본인 스스로도 좀 달라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싫고 좋음을 표현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탐탁치 않고 힘든 상황을 더 이상 겪는 것이 힘든데 누군가가 나의 삶을 침해한다고 여길 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주시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듣는 사람이 들을 때 무례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 게 먼저겠죠. 하지만 그 저는 사연 보내 주신 분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먼저 자신부터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혁이형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고 해 주셔서. 맞아요. 일단은 본인의 삶의 질, 질을 위해서라면 먼저 자신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 얘기 들어주는 게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어렵긴 하지만 한 번쯤 용기를 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음,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축구선수 신진호 씨도 들어오셨습니다. 어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한곡 선곡을 했어요 사실 지금이 좀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제가 방송에서 신나는 노래를 잘안 틀긴 하는데 이 노래를 한번 틀어드릴게요 몰리의 변신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몰리의 변신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 조금 자기 자신을 변신 시키시길 바라면서 띄워드린 노래고요. 어, 화려한 솔로, 하늘 땅별 땅, 그죠? 그런 노래들 많죠? 신나는 노래들. 자, 윤딘딘님께서 다음 사연 듣고 싶으시다고 해서 다음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어, 두 번째 사연을 만나 볼게요. 근데 제가 이두 번째 사진, 아, 사연 받고 짜증나고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같이 들어보시고 새벽 0시 1분 청취자분들도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분께 꼭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듣고 계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5살 여자입니다. 항상 연애 이야기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사연으로 들어오던데 이런 어루, 어두운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치만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약 8년 동안 왕따를 당해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하다는 사춘기 유년기 시절을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책상이나 의자가 사라져 있는 것은 당연했고 매일 듣는 아이들의 욕설과 웃음소리는 저를 너무 힘들고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따라와 더럽다며 물바가지를 부어 흠뻑 젖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닌 척하고 잘 이겨낸 척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문제는 어젯밤 꿈을 꿨다는 거죠. 전 또다시 그 지옥 속에 갇혀버렸어요. 모든 아이들은 저를 향해서 비웃고 가위 같은 뾰족한 걸 들고 달려왔어요. 그건 공포였고 극한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잠이 깨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출근길에 어떤 사람이 쳐다보거나 혹은 제 SNS에 웃는 댓글만 달아도 그 공포가 느껴졌어요 나를 비웃고 따돌리는 것만 같아서 무서워집니다 한동안 안 그러다가 어제 또 이런 꿈을 꿔버렸네요 열심히 손톱을 기르고 있었는데 또다시 찾아오는 불안함과 무서움 때문에 손톱들을 다 뜯어버릴 것만 같네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또 속상한 표정을 지으실 거예요 어디 말할 때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고 이런 무서움과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괜찮다면 새벽 0시 분 청취자분들도 제게 위로 몇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듣고 왔습니다. 전 사실 속상해서 이 사연을 받고 사연 보내주신 분께 바로 답장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깊이 유감을 느끼고요. 다친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옛 기억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너무 잘 살고 있고 당신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당신 잘못한 거 없고요 잘못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게문제라는 문제고 본인으로부터 그 잘못을 찾지 마세요 알겠죠? 사연 보내주신 분이 뭐 누,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괴롭힌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지 당당하게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고 뭐 익명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뭐 저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알, 알 길도 없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을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절대, 절대 지지 마세요. 절대로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지지 마세요. 절대로 지지 마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 정말 마음, 아프시, 마음 아프시겠지만 힘내시고 꿈은 꿈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힘드시겠지만 절대 지지 마세요. 마리아 리님. 마리아 리 레미니, 레, 아, 레이미님. 네 마음 너무 아프네요. 힘내라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응원합니다. 힘냈으면 좋겠어요. 윤딘디님. 동생아 말 잘했어. 깡 yj 91님, 현재 이 상황을 즐겨요. 네. 유진53148275님, 아휴, 너무 좋아야 한 시기에 너무,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견뎌야 했네요. 사연자님 잘못이 아닙니다. 맞아요. 절대 사연자님 잘못이 아니니까 힘내시고요. 하... 랄랄라H님, 그 일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짐작할 수 없지만 용기 내 말해줘서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를 건네 줄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딘가에 당신을 응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분들 모두 뭐 말이 있으시 지금 채팅을 하시든 안 하시든 다들 사연 보내주신 분을 분명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꼭 힘내시고 그때 기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당신한텐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한텐 잘못이 없고 그 새끼들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 뜯으면서 자기 아프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아플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프 아프기를 바라야지. 본인을 아프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 네 이렇게 오늘 온 사연 두개를 모두 읽어드렸고요 우리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오늘 사연 두가지를 두 읽어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채팅창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음, 건네 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함께 어, 고민 같이 들어주시고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또 힘든 사연이 왔는데 거기에 위로도 해주시고 토닥거려 주셔서 제가 정말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좀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자각하지 마시고 네. 깡YJ91님 말씀처럼 자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걸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같이 힘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자, 새벽 0시 1분에 두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새벽 0시 1분의 두번째 코너 만화추천방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아파트 상가 구석진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만추방 만화추천방입니다 <목소리> 오늘 제가 추천드릴 만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추천드린 만화들은 좀 보셨나요? 보신 거 있나요? <웃음> 제가 저번 주에는 비둘기 작가님의 무능력자를 소개해드렸죠? 이게 완결이 났으니까 다음 웹툰 가서 전, 정주행 때리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만화는 역시 완결 웹툰입니다 어, 연재중인 작품은 웬만하면 이제 추천을 지향하려고 해요 기다리는거 힘든거 저도 잘 알거든요 이 네이버에서 연재되었던 까마중 작가님의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웹툰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이 웹툰은 부루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낸 주인공 찬란이의 이야기인데요 음, 얼음같은 성격에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주인공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진 주인공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어서 삶의 여러 많은 것들을 포기한 채 학교, 성적, 공부, 알바를 반복하는 기계적인 삶을 사는 아주 차, 차가운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런 주인공이 음, 다니던 대학의 연극부에 마지막 연극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따뜻하고 극적인 변화를 그린 그런 만화입니다. 이 웹툰의 키워드는요 따뜻함, 변화, 극복, 행복, 관계, 사랑 뭐 이런 좋은 키워드들은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도 될 만큼 좋은 웹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주인공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불우한 면들을 들여다볼 때는 그, 캐릭터들을 그 캐릭터들의 삶에 함께 공감하게 되고요. 주인공들이 차차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함께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만화예요. 그리고 이 만화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나면 한 번쯤 내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만화입니다. 네이버 완결 웹툰 까마중 작가님의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만추방에서 아주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만화입니다. 여러분 정주행 하실 준비 됐죠? 오늘 조금 늦게 잠들게 되겠지만 그만큼 따뜻한 가슴으로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만화 추천방 이었습니다. 어,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 방금 말씀드린 만화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어, 네이버 웹툰 중에 완결 웹툰이고요. 제목은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작가님 성함은 까마중 작가님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걸 많이 느꼈고 어, 사실 오늘 이제 사연 올려주신 분들께도 이 만화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생각난 김에 추천을 해드리게 됐는데 그두 분도 꼭이 어, 만화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괜찮은 만화라서 한 번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만화 추천방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방송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게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올게요. 이번 노래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는데 저의 20대와 30대에 위로가 되어준 브로콜리 넘어진 신곡이 나왔습니다. 서른 듣고 올게요. 혹시 이 노래 뮤직비디오 아직 안 보셨으면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설은 듣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음,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새벽 0시 1분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준비한 방송 흐름을 이어나가려고 급급해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음, 처음보다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들었던 브로콜리 너마저의 신곡 서른의 가사처럼 오늘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면 참 유감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태까지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내일은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잠들어봐요. 일하러 가시는 게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반복되는 하루가 또 시작되더라도 우리가 아주 감사하게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귀찮은 하루도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새벽 0시 1분은 여러분의 숙면을 위해서 이제 불 끌게요. 다들 잘 자요.